삼 그림이네요, 그림. 음. 야, 이거 100점 만점에 100점 더 줘야지. 아, 더 줘야지. <웃음> 야, 이 루엔스의 특징은 키를 안 키우고 뿌리를 키우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고죽이 이렇게 있으면서 공기가 순환되는 걸다막는다고요 여기는 바로 꽉 막혀있죠. 제거를 안하니까. 근데 여기는 제거를 해버리니까 통풍이 된다고. 이 삶은 지금 5년근이지만, 사근삼으로 봐야 맞습니다. 4년근 때 컸던 게 그대로 지금까지 있고, 지금 5년근은 7월 정도 접어들면서 비대기가 기간이 되기 때문에 지금 둘러보는 것들은 아 작년에 컸던 것들을 둘러보는 거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손바닥만 하지. 아, 네. 조금, 조금, 조금, 어, 조금. 조금 두툼하잖아. 음. 두툼하잖아. 죽이. 네. 와, 쫙쫙 네. 벌어지고. 네. 루엔스 쓰니깐 응? 뿌리 어. 발달 잘 되고. 그림이네요, 그림. 음. 그냥, 어? 음. 그림이요. 음. 이거 100점 만점에 100점 더 줘야지. 아, 더 줘야지? <웃음> 100점 만점에 100점 가지고는 모질라지 이런 사람은. 오. 이런 사람은 시장 나가자마자 박스 열, 열기도 전에 다 나가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오. 아주 차 보기 들문 직화사함이고, 여기가 지금 개수가 꽉 찼어요, 다. 빈대가 없어. 지금 찍은 대로 지금 이게 몇개놓은 거라고 하셨죠? 열1개 열두 개1한개 12개, 12개. 12개 농신거를 개수를 다 잡고 있는데도 이만큼 컸어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지금 이 개수가 놓친 상태에서 이만큼 컸다고 하면 어 그런대로 그러려니 하는데 이건 개수를 다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지금 잡고 있는 거라 이만큼 키운 거라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거 쉽게 이렇게 안 나와요 참 고생들 하셨어 여기 농가는 홍산포 농사만 짓다가 이제 직파를 이거 처음 하신 건데 홍산포 보면은 규산 농법이 있어요 네. 규산으로 죽을 짱짱하게 키우는 거 네. 근데 그거를 쓰면 삶 크는데 좀 지장이 생겨요 네. 근데 이 루엔스를 계속 이게 연용해서 해마다 이렇게 관주 처리하고 연면 시비하면 이죽 자체가 굉장히 짱짱해져요 대부분의 국내에서 나온 밝은재들은 질소질 그러니까 아미노산 질산이나 뭐 그런 걸로 녹인 걸로 베이스를 깔아서 해서 이 키를 키우는데 밝은 재들이 이 루엔스의 특징은 키를 안 키우고 뿌리를 키우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삼에 특히 더 적합하게 잘 맞아요. 이근때이 토양 문제인가 싶은 게 포기 상태까지 갔었어요. 이거 상근에 그냥 뭐 상계로다가. 치워야 되나 싶을 정도로 딱그 정도 로 포기 상태였는데 이근에 루엔스도 주면서 상근사부터 루엔스 덕을 많이 는 같아요. 루엔스 아쿠도 덕을 예. 여기는 네. 특징이 가을 곰팡이약 소독을 할 때도 루엔스나 소맨드 아쿠도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관주할 아, 때도 예. 아. 네. 그러니까는 그봄 가을로 관주를 해줬던 게 포인트였고 그게 마저 떨어져가지고 조금 처졌던 삶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인삼밭입니다 양은 여기, 그, 정량 타서, 어, 줄수 있을 만큼. 가능하면 많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4, 5, 4에서 5리터 이상씩은 꼭 들어가게 만들었죠. 네. 규산을 너무 많이 쓰면 삶 크는데 오히려 도움보다는 해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뿌리를 발근시키려면 규산 가지고 발근보다는 이런 루엔스처럼 전문적인 걸로 발근을 시켜야지 가능해요 지금 이 좋은 축새에서 보시면 고죽이 이렇게 있으면서 공기가 순환되는 걸다 막는다고요 그러면은 병도 심해지는 거예요 병이 심해지면 약을 들어버도 안 잡혀요 이런 상태라 하면 통풍이 돼야 되는데 이거 봐 공간이 생기잖아요 숨쉴수 있는 공간이 여기는 바로 꽉 막혀있죠 제거를 안 하니까 근데 여기는 제거를 해버리니까 통풍이 된다고. 통풍이 되면 병이 들한 거고, 이게 한 2월 설이 맞고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뽑혀요. 일부러 뜯을, 억지로 막 뜯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딱 이렇게 잡고 땡기면 이렇게 뽑히는 것들 다 제거해 주셔야 돼. 곰팡이가 계속 피잖아요. 이거 봐. 요만큼은 땅 속에 있죠. 네. 요만큼이. 네. 근데 이땅 속에 있는 거는 요만큼의 균이 이렇게 뒤똥마냥 이렇게 붙어 있죠. 네. 이게 곰팡이. 네. 곰팡이가 여기서 또 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곰팡이 종주눈을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 놓는 거라마찬가지야 그래서 자르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고죽인데 이렇게 말라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물러지죠? 그럼 내두랑 같이 섞고 있다는 얘기예요 참이 섞고 있으니까 섞고 있는지도 모르셨죠? 그냥 고죽이라고 생각하셨죠? 뇌두가, 이게 뇌증 난 거예요. 이게 잿빛의 온상이 되니까, 이 잿빛 균이 여기를 녹여버려요. 이 벌레들 같은 게한번 상처를 싹 내면, 여기에 균이 침투가 돼서, 이 뇌두가 이렇게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니까는 꼭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해주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이 굴파리가 알을 깐다고, 요, 요 자식, 이거 움직이는 거 보이죠? 꼬멀꼬멀하게 움직이죠? 에? 보이세요? 네. 네. 이 굴파리가 골파리, 알깐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굴파리 하면은 여기다가 알을 깐다고만 생각을 해요. 여기 분지. 요 분지에다가 알을 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다가 까지, 까는 확률보다 땅에다 까는 확률이 더 높아요. 여기는 왜 그러냐? 이게 빗물이 와 가지고 여기다 고이니까 여기다 까는 거지. 살충제를 섞어 주면 여기다 까지를 않아요소독약 하고 같이 이제 관주가 들어가잖아요. 네. 곰팡이약하고. 네. 그때 관주할 때 루엔스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소독할 때 어, 루엔스 연면시비 한두 두, 두세 번 정도 해 주고 네. 그거를 꾸준히 관리하니까 이게 뿌리 좋아지는 게 느끼시는 거잖아요. 아쿠도도 같이시지 어, 아쿠도도 같이 지. 예. 감사하고. 아, 미 아쿠도. 네. 저는 연면시비는 안 시켜요. 아쿠도는. 가능하면 관주를 좀 해야지 그게 제대로 효과가 있으니까 관주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가장 커요 식물 프로바이오틱스인 아쿠도 프리바이오틱스인 루엔스, 소맨드 접목하셔가지고 이런 그림을 만들었고요 앞에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삼은 5년, 6년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한두 번 쓰시는 것보다는 한번 써보셔가지고 효과 받으면 좋겠어요 인삼이 좀 이상하다는 연락을 받고 그때서부터 꾸준히 처방을 해드렸고 제 처방대로 꾸준히 3년 동안 지금 계속 처리를 해온 결과 이 정도의 죽세를 갖고 이 정도 개수를 잡고 음, 굉장히 성공된 지금 농사를 진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루엔스 좋다고 근데 루엔스 아쿠도 소맨드 이거 그냥 한두 번써 가지고 삶이 이렇게 좋아지기를 바란다는 건 그거는 도둑놈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꾸준히 아쿠도, 루엔스, 뭐악소맨드를 꾸준히 관리를 통해 가지고 삶을 만드는 거지 뭐 한두 번써 가지고 이렇게 삶이 또 좋아진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를 원하시면 쓰지 마세요 안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관리를 하시고 또 특히 어, 죽을 이렇게 짱짱하고 크게 입을 크게 만들고 싶으시면 규산질을 많이 쓰시는데 규산질보다 오히려 루엔스를 이용해 가지고 죽을 짱짱하게 만들면은 훨씬 더 삶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